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 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을 함께 공부할 해양대학 정영석 교수입니다. 어, 지금부터 약3 어, 9시간이 걸쳐서 유료 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먼저 해양 유료 오염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된 세계적으로 어, 큰 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각국의 제도와 국제협약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나라 유류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축조해설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것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해안에 표착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것은 해양유리오염사고의 원인 분석인데요. 어, 먼저 해양유리오염사고와 반대현장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해양유리오염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형해양오염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 대표적인 해양오염사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어, 시프린소 좌초사고, 호남사파이어호 부두접촉사고, 허베이스피드충돌사고도 유의로 좌초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원인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유료오염사고와 방지현장의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보셨습니까? 어, 이와 같이 그 해양에서 선박이 사고가 나면서 기름이 오염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요. 특히 어, 대형 선박의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해양에 그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인의 70%는 육지에서 기인되는 오염입니다만 어, 이러한 오염은 어, 아주 오랜 시간, 긴 시간을 가지고 소량씩 이렇게 그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의 자연적인 정화력에 의해서 모든 그오염물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 선박사고로 인한 오염물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좁은 수역에 많은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 자연적 정화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또 산소의 포화도를 낮춤으로써 어, 바다 속이 그부패해가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해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러한 해양유류오염사업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 원인에 따라서 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볼 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대형해양오염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으로는 어, 주로 이제 항행중인 선박에 의한 오염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그 공통적인 원인은 인적과실이라는 것입니다 어, 인적과실은 뭐냐 결국 선박을 운하하는 과정에서 어, 조종과실, 그 선박의 항해상과실로 인해서 어, 충돌이라든지 좌초 같은 어, 사고가 일어나면서 어, 그 결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대형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종과실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은 대개 그 원인을 대형사고에서 한번 비추어 보면서 그 원인이 조종과실 즉운난과실을이면서 인적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대표적인 해양오염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는 것으로는, 어, 1995년 6월에 발생된 시프린스 좌초사고와, 또 1995년 8월에 발생된 호남사파이어호 부두접촉사고, 또 2007년 12월에 발생된 허베이 스피릿토 충돌사고, 또 유이로 좌초사고 등이 어, 대표적인 사고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시프린스호 좌초사고는 어, 초대형 그 선박 유조선인데요 이러한 선박이 어, 황천중에 운항을 하다가 조종관실로 인해서 어, 좌초된 사고이고요 호남사파이어호 부두접촉사고는 어, 초대형선이 부두에 접안을 하는 과정에서 조종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사고입니다또 허베이스피리토 충돌사고는 어, 예인선열, 예인선단을 이루어 가는데요, 예인선열이 황천 운항 중에 조종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어, 그러한 충돌 사고였고요. 어, 유의로 사고는 경계 태만으로, 태만과 조음 운항으로 인한 이런 사고였다는 점에서 이네 가지 모두 인적 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프린스호 자초사고인데요. 총톤수 14만 4,567톤에 달하는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이러한 유조선이 왕천 운항 중에 조종과실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크게 볼때 이제 항적은 이런 이런 궤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선박들이 피항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은밀하게 얘기하면 태풍의 그 진로가 일기예보상 한 일주일 전부터 대개 이제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태풍을 피항해버리면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항하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는 대부분의 선박의 경우에는 상선이 있니다 상선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피해항의 거리라든지 시간을 최소화 시킨 가운데 피항을 하고 다시 복귀해서 어, 그 이러한 그 선적과 양육 또는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태풍이 올라오는 진로의 상황을 봐서 가장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태풍을 피해갈 수 있도록 피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풍의 진로가 원래 예측했던 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은 어, 손쉽게 피항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진로가 조금 변경된다든지 시간의 차가 있을 때 어,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어, 이 당시에도 이 태풍이 그 서안 남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수항, 여수의 항여수 그 어, 원유푸드에 정박해 있던 시프린스 호가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어, 피항항행을 하다가 어, 사고가 났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과 서해안쪽은 리아스시기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도 복잡하고 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그 사고에서는 피해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로를 이제 꺾었죠 세존도 근처에서 꺾어서 작도 쪽을 거쳐서 소리도로 가는 과정에서 어 소리도라는 이 섬에 어 좌초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항적도를 보면은 원래 선박이 요런 항적으로 나오다가, 태풍을 맞추치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꺾어서, 작도의 그, 뒤쪽으로 해서 빠져나 소리도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박이 왜 사고가 났느냐 하면, 결국 이제 그, 좀전 그림에서 여수항에서 빠져나서 세존도까지 나올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파랑 즉그 파도 파도와 바람이 이런 이제 그 각도로 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어오다 보니까 원래 운항하기로 했는 요 항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바람을 바로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꺾어서 배가 세존도에서 소리도와 작도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어 이제 그 항행을 했는데요. 세전도 쪽에서 꺾어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 파랑에 의해서 배가 밀리게 됩니다. 배가 밀려 들어가니까 어, 이 배를 작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제 가기로 이제 했는데요. 변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침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는 파랑의 방향과 어, 관련해서 보면 은 어, 선박이 이런 방향으로 원래 진행을 해도 파랑에 의해서 이런 각도로 이제 꺾여갔는데 지금 여기서 꺾어버리니까 어, 파랑을 직접적으로 맞게 됩거죠 맞게 됨으로써, 어, 심하게 이렇게 밀려남으로써, 이 사이로 통과하지 못하고, 어, 소리도 쪽에, 어, 좌초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이 파랑을 받는 유압 면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치했다 왜냐하면, 선박의 진행 방향이 이런, 이제, 여기 앞이고 뒤면, 이렇게, 그 선박의 측면 쪽으로 바람을 받게 되니까, 바람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바람을 이제 크게 받게 되니까 자연히 배가 이제 밀리게 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통상 대형 선박이 피항을 할때 태풍이 피항을 할 때는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선수를 두고 엔진을 축풀 가동해서 밀고 나가는 형태로 보통 피항을 하는데 이 측면으로 바람을 받아버리니까 결국은 이 배가 완전히 밀리는 현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것은 항해를 하면서 이 바람의 방향, 즉, 바람은 바람과 조류의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변침을 했기 때문에, 어,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은 항해상 과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 호남 사파이어호가 부두에 접촉함으로써 발생된, 어, 대형 유료 오염 사고인데요. 이 초대형 그 유조선이 접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동 미숙이 발생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유조선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부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 파이프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선박이 접안을 하면은 파이프라인과 이 본선이 연결이 돼서 그 유류가 기름을 선적하거나 양육하는 이런 형태로 하역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선박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두에 그 소남 사파이오가 이렇게, 어, 선박이 계획을 한 상태에서, 부두까지 여기에 접안을 시키려면, 엔진을 다끈 상태에서, 이, 터보트, 예인선이, 여기에 내측이 네 붙어서, 이제 그균이랑 똑같은 힘으로 이 배를 밀어줘가지고, 여기까지 밀고 가서, 이제 접안을 시키는, 줘야 되겠습니다. 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류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그 선미 쪽에서 이 밀고 있는 거죠. 조류 방향이 이렇게 밀고 있다 보니까, 어 과도하게 이제 그 선미 쪽에 힘을 과하게 됩니다. 선미에 과도하게 힘을 가해서 예인을 하다 보니까 배가 이제 균형을 잃고 이렇게 이제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 선수 쪽을 이렇게 여기서 심하게 밀어버렸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균일하게 배가 이렇게 저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배같으면은 어, 균이란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밀다가 다시 여기를 과도하게밀어버리까 이쪽으로 가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이 부분에서 충돌하면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팬더가 이제 그 파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기름이 이제 대량으로 유출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박을 예인을 할 때도 물론 이 밀어줄 때도 선박 자체의 그 예인선의 힘만 균일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류의 방향을 봐서 여기 이제 그 선미 쪽에서 밀어주는 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힘을 조금 더강하게 가해야 되지만은 이 힘을 가하는 것과 선수 쪽에 힘을 가하는 것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균일한 그 힘의 결과를 가져와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한쪽이 과도하게 밀었다가 또 반대쪽을 과도하게 밀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도 역시 조종미숙이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종미숙으로 인한 과식 역시 인적과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허베 스피릿의 충돌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초대형 유조선이 전박해 있는 가운데 예인선열이 그 황천운항 중 조종미숙으로 인해서 예인색이 끊어지면서 어, 이 유조선의 측면을 부딪혀서 기름이 유출되는 이러한 사고인데요. 아직까지 완전 해결을 못본 아주 대초대형 사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사고를 일으킨 이 선박들은요, 이 삼성 1로라는 크레인 기준 기선이죠. 이 바지선 위에 대초대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이 이게 우연측이고 이게 선미 쪽쪽 방향입니다. 쪽이 선박이 이제 예인에 오는 과정에서 어, 균형을 못 잡고 예인색이 끊어지면서 이제 밀려가서, 어, 그, 허베이 스피릿이라는 어, 초대형 그 유조선의 측면을 부딪혀서 파공이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였습니다. 어, 사고의 그경과를보면요 어, 이 대형 크레인, 삼성15라고 하는 대형 크레인이 원래 이제 그, 거제도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는 그 인천대교의 그 건축공사에서 그 인천대교를 가설하는 공사에서 상판을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 예인선을 빌려가서 어, 그 작업을 하고 돌려주기 위해서 항해해 오던 도중에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형 그 예인선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자체는 이제 동력이 없기 때문에 어그 삼성 T3호와 삼성 T5호라는 예인선과 어 삼성 A1이라는 예인선이 이렇게 앞에서 두 척이 끌고 뒤에서 한 척이 끌면서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예인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대개 이제 예인줄 길이가 어, 약한 400m 정도 되고요 요 어, 뒤쪽에 선수쪽에 한 400m 또 420m 이렇게 줄 길이가 다른 이유는 이 동일하게 이제 줄 길이가 같으면 부딪히게 되죠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배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엇갈리게 해서 운항을 하고요 뒤쪽에 한 150m 정도의 줄을 가지고 어, TN 삼성 A1호가 당겨주면서 균형을 잡아서 직선으로 이렇게 항행을 하도록 이런 형태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어, 사고 예인선단이 정상 항해 중인 때는 선단선들의 배열이, 어, 그, 이 배열이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총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736.49m에 해당이 된다. 고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예인선, 예인선단이 문항하는데 조동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로 문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에 있어서 예인선이 이제 결국은 문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인천대교 공사를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쭉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해오는 과정인데, 이런 어, 항해를 해오다가 쭉 여기 이제 그 육체 가깝게 가급적인 항해를 해야 되겠죠. 항해를 따라서 오다가 지금, 태양군 앞바다, 즉, 어, 이, 재낭 출항 후의 서수도 남단까지 쭉 내려오다가, 어, 태양군 앞에서, 어, 그 충돌 사고을 일으키는 음, 사고입니다 어, 항적을 이제 자세히 보면 시간대별로 이게 항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일 21시경에 이 지점을 통과하고, 2 3시 30, 30분에 어, 이 지점을 통과했고요. 0시 13분경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항적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나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쭉 이렇게 정상적인 항의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인색이 그 끊어지면서 줄이 끊기, 끊겨버리니까 이제 한쪽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잡고 있는 예인선과 피예인 기준기선이 이렇게 풍랑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항적이 두 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항적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각각. 그래서 4시경, 4시 44분경, 또 사고 날 때까지 항적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열키고 또 회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항의 항적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는 상단이 조류와 하도또 바람에 의해서 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림으 사고 지점 예인줄 이제 그 절단된 위치가 여기고요. 이항적이 보면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여기 허베이 스피릿가 있는 이 지점에서는 완전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그 배가 이제 두개 선으로 이렇게 오죠. 어그 예인선하고 그그 다음에 비예인선이 비중기선 사이에서 두 개의 항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이제, 허비 스피릿에 충돌을 하게 되는, 뭐,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 결국 이것도, 선단의 운항에 있어서, 결국은 그 항적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와야 되는데, 예인줄이 절단되는 상태까지 풍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운항을 무리하게, 했다는 점에서 어, 항해상 과실이다. 이, 이렇게 이제 그 선박이 어, 제대로 예향을 할수 없을 정도의 어, 그 좋다 능력을 이제 상실할 정도 같으면 일단 운항을 중단하고 피항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 그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할때 그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이 유조선 허비 스피릿토의 그 사고 원인은 결국은 예인되고 있던 그 기중기 바지선이 충돌을 해가지고 기름이 새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제공했지만 기름은 이 허비 스피릿이라는 이 유조선에서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어, 그 허비 스피릿토 쪽에서 어, 그 유류염품의 배상 보장법과 c l c 협약, 핵약, f c 협약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법리 관계는 나중에 유료형 손해배상 보장법을 공부를 할때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들 사후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요. 그 시프린스호나 대한의 그 커비 스피리토 사고 또 호남 사파이어 사고 이 3대 오염 사고이기 때문 공통적으로 어, 선박 조종과실입니다 어, 대형선의 풍조와 바람과 조류의 압력을 어, 제대로 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해상 과실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시면 배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밀리게 된게 이쪽으로 꺾어버렸죠. 꺾으니까 어찌됩니까 배의 측면에 이게 선박인데, 측면 쪽에 훨씬 이게 바람을 받,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기가, 받을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바람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배가 밀려서 이렇게 다시 꺾여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그 호남 사파이오 같은 경우는, 이 배가 이제 이렇게 그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계속 밀어서 접안을 시켜야 되는데, 이 조류가 이쪽에서 세다 보니까 여기다 힘을 너무 과, 과도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니까 다시 여기를 밀어버렸죠. 앞쪽을. 밀어버리면서 균형을 잃고,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을 파손시킨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허비 스피릿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제 배가 운하에 가는 과정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죠. 불고 있는데,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배가 노동치다가 기중기 바지선이 이제 앞에가 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충돌해서 파공이 생기서 기름유출등 이런 참사를 빚게 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결국 분석해보면 정수상의 그 파도가 치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항해사의 그 기술이라 것은 해비율즉 어그 황천항해상태에서 선박을 어떻게 조종을 하느냐, 핸들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풍조하에서 결국 그, 그 조류의 이동과 선박과의 상관관계를 잘못 계산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러한 사고다고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항해수를 익힐 필요가 있고 주위에서 매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 어, 해양에서 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사고를 어, 예방하거나 추리 나가는 어, 가장음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선박에 의한 그 유료오염 사고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어, 대개 이제 큰 사고들이 어, 천재 지변 이야기보다는 인적 과실, 즉그 항해상의 조종 과실이다, 선박 조종 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요. 어, 동영상과 이 여러 가지 원인을 봤는데 어, 이번 시간 공부했는 것을 바탕으로 어, 선박에 의한 유료염사업의 심각성 또그 원인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이렇게 뭐 보면서 어,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어, 가지도록. 음,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